이 키를 눌러서 발로 까세요! 아! 어, 화났다! 아! 아!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출시 예정작을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넥스트 페스트의 앵거풋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풀려있는 넥스트 페스트에서 인기작이래요. 이거 한국어 정말 아니냐? 언 어, 설정이 없네? 그냥 하자. 뭐야, 대뜸 갑자기 시작이라고? 이 키를 눌러서 발로 까세요! 아! 어, 화났다! 아! 아! 그냥 발로 다 까는 거야? 굉장히 쉽네. 와우 뭐 이렇게 약간 스피디하게 발로 모든 적들을 쓸어버리면서 진행을 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 제목도 화난 발 앵거풋 적을 한 마리 놓쳤네요 근데 뭐 굳이 다 잡을 필요 있나? 클리어를 목적으로 빨리빨리 해볼게요 뭐랄까 계속 해보자 오, 대모에서 그런가, 스토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네? 맛만 보자고. 이게 공격을 하면 그와 동시에, 오, 총이 있다. 그... 음악이 바뀌더라구요, 더 신나게. 뭐야? 어머! 총 다시 못 주서? 예.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 뭐지, 한라인 마이애미 1인칭 시점 같아요 브금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그래 그냥 무대보로 적들을 다 쓸어 버리는 거 있잖아 계속 가보자 오, 이게 데모 스테이지인가 봐 스테이지 좀 많은데? 괜찮은데? 짝짝 가보자고 뭐야, 이거. 아우, 디로. 와, 제 춤추는 거 봐, 띠고 생각보다 빡세네. 아 근데 문짝이 날라갈 때 데미지 없어? 아까 애가 멀쩡하던데. 이거 안죽잖아 이거 어! 어우 응. 깜짝이야 이게 약간 브금이 신나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못 멈추게 만들어 미친듯이 달려야 돼요 미친듯이 잠깐만 근데 이게 렉이 좀 걸리네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잠깐만 방금 뭐야 메달! 신발! 신은 요소가 있네 이거 다 둘러봐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 잡으면 이게 표시가 되나보다 아이템있나 잘 봐야돼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일단 아이템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좀 봐야지 알것같은 이거 왜 모자이크 처리돼있어 어 아, 더러워 씨. 어? 방금 뭐가 떴는데? 으, 음료수 마실 수 있는건가? 적다 죽였어요? 그렇지! 이게 뭐지? 오, 신발. 아, 이게 적을 몇 마리 죽이고, 뭐, 도전과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언락을 할 수가 있네. 이거 캔버스 화잖아. 그지? 어, 이렇게 나오네. 모든 적들을 잡은 기록이 나오네요. 발만으로도 하는 게 기록이 있네. 오! 그럼 발과 모든 적들을 잡는 걸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 정독을 합시다 정독을 하고 모든 적을 잡고 발로만 잡는 거 이렇게 따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뭐야 이거 뭐야 응 여유 예, 측.. 히쁨이가 좀.. 원래 모습을 되찾은 느낌이 들어 아! 아! 아 지랄! 아이.. 욕하면 안되고? 화난발! 뭐 놓친거 없어? 뭔 소리야? 팩스 머신을 확인하래요 뭐요? 여자친구가 줄 거야. 뭐야? <웃음> 신발이 인질로 잡혀 있어. 안 돼. 당장 구출하러 가야 돼. 아, 너는 콜록스네. 다 뒤졌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게 적들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방으로 넘어가는 게꽤 빡세요. 뭐야, 총에 안 집어져 오케이 아 쌈똥? 똥 싸는 곳이 아니야? 너네 둘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변기 표시? 어디서 똥을 싼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재망이네 여기. 와, 올킬. 예. Yeah. 약간 부금도 신나니까 내 에임 실력도 상승한 느낌인데. 좋다. 이 게임 마음에 들어. 딱 보는 맛이 있네요, 그죠? what? 오야 oh, yeah,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 뭔가 이대로 끝내긴 아쉽지만 일단 그냥 한번 정독하기로 했으니까 빨리빨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이 연락됐어요. 오, u n p a c i y 야, e a h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쳤다이 아름다운 자태의 신발 야, 봐 너무 아름다워 하나 껴주고 바로 다음 스테이지 미친 투르탄이 있어! 아이고, 잠깐만. 아우, 나 자꾸 공격을 좌클릭으로 누른다. 녀석들이 비겁하게 당당히 맞았어!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여? 아, 여기가 길이구나. 하하하. <웃음> 내가 그 문을 왜 못찾았냐면 내가 발로 깐 문인줄 알았어 오케이 다음 맵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샤가 예 뭐야? 왜 총알이 안 달아? 버그인가? 허! <웃음> 이 녀석들, 여기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었군. 어, 철문 무거워서 안 날라가네, 이제. <웃음> 뭐야? 하이. 빵가빵가. 뭐지, 이거? 뭐해, 거기서? 어우, 총이 에임이 안 좋아. 어차피 총알 한 방에 다 죽기 때문에 샷건은 의미가 딱히 없고. 오, 이거 분위기가? 오. 아우, 야, 야, 야, 야. 어디 어디 있어 길이 어디 야 길이 어디 요아 여기가 열렸군요. 어 무거워. 뭐야 나 화장실 찾고 있었던 거야? 다음 스테이지 에이 야 다른건 다 부수면서 어떻게 유리를 못 부수냐 아! 굳게 고각 역시 뭐든지 스피드하게 해야 아, 뭐모 사자요? 이 상태로 못쏴? 챗 길이 어디야? 워우! 웟! 쟤 뭐야! 아 뜨거! 아니 점프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오, 수류탄을 쏘면 바로 터져요. 쏘고 이번에도 화장실이야. <웃음> 내가 달리는 것은 오로지 화장실 을 찾기 위함. 인정해줘야지. 어. 사, 사람의 생리 현상을 어떻게 참어? 음료수 마시기. 오오 어, 약간 각성제네 맞아도 안 아파. 아우 샷건 제대로 맞았어. 쟤哦안 맞아? 아 방패를 들고 있구나. 어, 여기 뭐야? 왜 길이 있 어? 그냥 음료수 마 시지 말까? 어, 이거 좀 어지럽다. 여기 뭐 하는 거죠? 응? 응? 뭐지? 저 친구 방탄복 진짜 지자 이씨 아 원래 이렇게 돌아서 와야되는거네 내가 너무 무지성으로 들이댔나봐 어메이징 야 이게 총알이 많은게 있고 적은게 있네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요? 아 깜짝이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와, 적들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얘네 총 들고 있어! 크라켄이 총 들고 있어요 뭐야, 왜 문이 미스터 에그야? 변기가 쉬산다 아이씨! 뭐야, 너네? 아! 아, 아. 깐만제제제 제, 제 방탄인데, 뛰어. 뭐야 왜 죽었어 얘 뭐해 죽었지? 물음표 물음표? 나 어디로 가야돼? 아니 길이 생각보다 눈에 안 띄어요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아마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테이지 표시가 안 돼있죠 아니면은 이거 다음 이거일지도? 이게 지금 스테이지 클리어를 안해서 안 뜨는 건가? 가보자 총총총총총총 아우 c 아야이 너무 많은데 아우 c 기관총 기관총 비! 토르뜯뜯뜯뜯뜯뜯뜯뜯아이 개색 언제와요? 던지기 발차기 예 뭐야 언제 죽었어? 나와! 나와! 이게 뭐야 야? 얘 자폭병이에요? 미치.. 미친... 꼈대요 파티하고 있었네 얘네 뭘, 뭐야, 여기. 아, 여기가 처음 들어온 입구구나. 좋아. 어, 이제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보다.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 건데 느낌이 무리해서 딜러으면 이꼴 나요. 오케이 알겠어. 얘들아 다다 다 비켜봐. 애, 얘들아. 얘 오잖아. 얘 오잖아. 아 이거 정면으로 공격하면 내가 데미지 입네. 떨어져 죽었어총 같은 건 없어? 와우 아 멀어 오케이 옆쪽을 때려야 돼요 앞쪽 때리면 저 데미지 뭐어요 이단엽 착이다 이 자식아 으아! 헥터 파스칼 킥 킥. 아, 이 개새끼. 잠몸부 신경 써야 돼. 씨. <웃음> 얘 <웃음> 아직도 좀추고 있어? 대단하다 얘도. 얘는 어디서 잡고나. 어 어? 오, 어, 살았다. 나, 어, 나 어떻게 살았냐? 지금이야! 아, 이페이지가 있네! 어, 자포병 떨군다! 어어 어. 뭐야 너딱세번 떨구고 멈추네요 오케이 okay. 이씨 어? 뭐야 일반 자동차였네 내려 네 뭐야! 3페이지? 으 와! 오우! 우와! 우와 조심 다른 잡몹들은 이제 더이상 안나오나보죠? 오우! 아 이번 기뢰를 달고 다녀 애가 으아야야야나 <웃음> 한대 맞았어 있어 내려 얘네 왜 계속 둠칫둠칫 거리고 있어 야 내려 어 얘는 <웃음> 왜 이래 진정해 진정하라고. 완전 재밌어, 이거, 게임. 약간 무지성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앵거 푸시라는 게임의 데모 버전이었고요 어, 정식 출시되면 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양이 좀 높나봐요. 약간 끊기네? 뭐, 어쨌든가. 진짜 재밌게 잘 즐긴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앵거 푸시였습니다. 녹화 종료.